남은 년생 기타 치고 재밌게 놀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잘렸습니다. 바로 컴퓨터 과학과 자퇴서를 내고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는요. 자동차 운전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수강생들한테 적용시켜보니까요. 이게 효과가 많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고 진도가 나갈수록 기타 연주가 재밌어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잘하는 남자 브랜드입니다. 기타를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초미세먼지를 뚫어 해치고 이곳 김해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 기타를 잘 가르치기로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제가 좀예잘예아 예, 예. 예. 예. 아, 카메라 좀시고 예. 예. 제가 소문대로 기타를 잘 가르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지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학원 운영하고 을 계신데요. 유인 기타음악학원 경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돈 벌려고 하시죠.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남은 여생 기타 치고 재밌게 놀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를 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녀석이 기타 치고 놀기하고 좋네요 그러면 학원은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습니까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좀 졸라서 그렇게 생각했죠 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돈좀 받아서 차렸으면 좋았었겠네요 사실은 학원을 창업하게 된건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빚 갚으려고 학원 차렸습니다 좀 웃기죠 네 빛이요 아 제가 그 학교 대학교 다닐 때 후배 꼬민에 넘어가 가지고요 그 불법 다단계에 끌려가 가지고 안산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생활했었어요 그러면 서 이제 빛이 좀 많이 생겨버렸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사람들이제 카드 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땡겨 쓰고 뭐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실제 쓴 금액은 얼마 안 됐어요 안됐는데 이게 시간이 한몇 년이 흐르니까 이자가 이자가 막 불어나가지고 이제 갚아야 될 돈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요아세 배가 돼가지고 한3천만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오3천만 원이요 오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그렇죠 이게 다단계 생활을 이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학교 복학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뭐별뭐 뭐 부르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음대로 제가 이제 편입을 했거든요 편입은 이제 사 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 때가 내려온 지한 3년 정도 됐을 때예요 3년 됐을 때인데 채권 출신에서 전화하고 시는하는 겁니다 15년 전에 채권 출신 전화는요 엄청났거든요 이게 좀 무서웠어요 뭐 협박 비사하게 하시는 분들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뭐 좋게 얘기하시더라도 비톡쪽 전화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막 매일매일 서너 손씩 받으면 와이 멘탈이 그 스트레스가 정,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받아본 사람은요 아그 이해 못해요 그걸 아 저도 사실 조금 조금 압니다. 그래서 이제 빚갚으려고 다치는 대로 매기를막 해버렸어요. 배운 게 기타 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문화센터, 동사무소, 개인 레슨, 행사 연주 게스트, 그 다음에 카페에서 라이브 연주도 했었고요. 와 카페 라이브요? 아예그 부산 법원 앞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가보니까 이제 택배 뭐 그런 카페는 아니고 분위기 밝은데 이제 막뭐 마담도 있고 뭐 주로 이제 양주 팔고 가는 그런 카페더라고요. 그래 연주를 제가 한 30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하루 만에 잘렸습니다. 연주 막다 틀리고 막 그래 잘린 거 아닙니까? 맞죠? <웃음> 하도 뭐 틀렸겠죠. 근데 이제 제 연주가 이게 대중 가요가 아니고 뭐 클래식 레퍼토리데다가좀뭐 서정적이고 제가 연주를 하면 조금 슬프게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 안 맞는다고 그렇게 자르더라고요. 양주파는데 분위기 슬픈 분위기이러면면 막, 제가 같아서 잘랐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동호회 뭐 레슨 강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 평생 교육원 추가, 그 다음에 학원 운영, 이렇게 막 기타로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그채무상환한지 1년 반 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오, 보기하고 다르게 참 열심히 사셨네요. 그렇게 제가 이제 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빚 갚으려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타 아니고 다른 걸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타로 직업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까? 이런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도 안 평생이고 저래도 안 평생인데, 언제 어, 까지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막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부산에서 기타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취미로. 그 우리 사부님한테 이제 기타 전공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부님은 누구인지요? 아, 우리 사부님은 이제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기타과 이성우 교수님이십니다. 클래식 기타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사부님께서 우리나라에는 좋은 기타 선생님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겁없이 제가 좋은 선생이 되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바로 컴퓨터학과 자퇴서를 내고. 이제 사부님 출근하시던 다른 학교 이제 대구예술대학교 기타 전공으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우셨네요. 아 그렇죠. 제한테는 최고의 선생님이시죠. 우리 사부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오늘날 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실제로 일했던 걸 이제 되짚어보면 연주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가르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군요. 그 좋은 선생님을 사사 하고 좋은 선생님이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좋은 선생님께 배웠다는 부분 참 샘나네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 되고 난 다음에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학생 한 명당 만 원이니까 이 배명 가르치면 백만 원이에요. 와이거 개꿀인데? 뭐 이런 목적이 있었 같기도 하고 <웃음> 또 우리 뭐 비전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하 <웃음> 말씀 재밌게 하시네요. <웃음> 뭐 그런 거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래요. 뭐 제가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기타를 하시는 분들이요. 기본기가 제대로 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도 기타 실력은 늘질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 하시고 기타를 또 포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모습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타라는 악기가 이게 사실은 접하기는 되게 쉬워도 연주를 잘하기에는 좀 되게 어려운 악기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게 하나씩 하나씩 풀다 보면 이게 수월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풀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은요? 제가 기타를 가르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타의 기본기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표준화된 기타 음악을 가르쳐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함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목적 그러니까 저희 비전은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 기타 합주단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음악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겠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와 꿈이 아무지십니다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는요 자동차 운전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교통 복규를 잘 알고 정확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고 되게 비슷해요 같은 이치에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거나 빨간불에는 서고, 녹색불에는 가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요. 표준화된 기타 연주법을 가르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아, 진짜 그렇게 되면 재미는 일이 생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구현하실 겁니까? 아, 제 계획에 이제 중심에는 이제 인터넷 레슨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시대에 24시간 동안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 계획을 이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첫째로요, 표준화된 악보 읽는 방법을 널리 보급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기타를 시작했을 때는 음표를 기참안됐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항상 이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답답해서 방법을 찾아낸 게 있습니다. 박자를 안 틀리고 악보를 읽는 개명창 방법이 있어요. 수강생들한테 적용시켜 보니까요, 이게 효과가 만점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표준화된 기타 연주 테크닉과 시간 단축 연습 방법을 보급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옛날 방법 그대로 그 방법 다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타 실력이 쉽게 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기타가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부님한테 배운 아벨깔레바로 계열의 기타 연주법을 바탕으로 해서요. 수없이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단시간에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 방법을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중고급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서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많이 편곡해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기타 클래식기타 이런게 상관없이 기타를 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모두 함께 어울려서 연주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장기적인 목표인데요 그 저의 기타 합주단을 기네스북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참가한 단원들의 이름이 모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제가 최종 비전이 전국 단위의 아마추어 기타 합주단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유닝 팝스 기타 방상부입니다 제가 출강하고 있는 인제다학 평생교육원 7080 기타 교실이 그 모태인데요. 연주에도 벌써 일을 했습니다. 이 합주단을 본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 원장님 이야기 됐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빨려들어갑니다. 나중에 이게 제가 못 태어나가지고 걱정이 되는데요. 어 그중에서도 이게 기네스북에 이름 올린다는 거 이게 조금 탐이 나네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요닝 기타 손 만들어 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만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저는 객팍하게 기타 치는 요령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은 여생을 기타를 가지고 재미나게 놀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 표준의 기타 연주 테크닉과 운지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박자를 안 틀리고 연주해낼 수 있는 음표 읽는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과학적인 시간 단축 연습 방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수강생들이요, 기타를 배우면서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수치화, 가시화시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쯤에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진도가 나갈수록 기타 연주가 재밌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진짜 될것 같은 신뢰감이 팍 생기는데요. 저도 같이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살짝 들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요 수강생을 지도하시면서 그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어, 저 같으면 수강료 입금될 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아 물론 <웃음> 그때도 기분 좋죠. 뭐 근데요 이 수강료라는 게요 의미가요. 이게 저를 믿고 지불해 주신 그런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강료를 받으면요. 그만큼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 진심으로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요. 그 제가 계획한 대로 또 지도한 대로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실력 늘는 게 보여 줄때 그때 정말 많은 보람을 느끼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원에서는 이제 기타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이제 한 곡을 또 완성도 있게 이렇게 연주해 낼때 그리고저 좌우 같이 이렇게 제가 반주를 해주거든요. 같이 중주를 할때안 틀리고 쭉 전해는 것을 같이 연주할 때, 아 그때 정말 정말 보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뭐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한두달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연주가 좀 되면서부터 기타가 재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도 참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문화센터 갔다가 평생교육원 갔다가 또 동호회 갔다가 뭐 학원도 다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해 낼때 그러면 좀막 좋아하시는 걸볼때아 그때도 정말 제가 이해를 잘했다 이런 또 보람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몇년 전에 이제 그제 커리큘럼을 한2 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다 수료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동안 수료 했으니까 이제, 이제 우리 학원 안 나오잖아요.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으시다가 이제 작년 말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학원에 오신 거예요. 학원 오셔가지고 어, 제일 마지막에 고급 과정에서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아주 수준급으로 하시더라고. 요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고 자기 가 어떻게 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가슴이 막 뭉클해지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기타를 가르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남은 여세 기타 가지고 재미나게 놀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그렇게 하고 진짜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 정말 제가 제가 더 감사했어요. 그분한테.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정말 감동이었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정말 감동이었어요. 또, 인제대학교에서 합주 수업할 때도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데요. 이게 평생교육원이라서요. 할수 없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분들이 계속 이렇게 합류를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제 수업을 들으시면요. 좀 멘붕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다른 데서는 못 들었던 레슨들을 이제 오시면 듣게 되거든요. 음악 요거나 테크닉 같은 것들을 이제 새롭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기존의 개념들을 깨는 그런 설명을 좀 제가 해드려요. 이게 저에게는 이제 되게 기본적이고 표준적이고 아주 당연한 내용들을 그냥 좀더 쉽게 풀어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강생분들은 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오래 하신 분은 저하고 한 1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 분들하고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는 당연히 수준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모두 어울려서 연주할 수 있도록 이제 편곡된 악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 이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역량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드리고 또 같이 그 곡을 연주를 하면서 한 곡을 딱 완성해 내는 모습을 볼때 아, 그때 또 기분이 좋죠 야 이거 드디어 내가 또 해냈구나. 뭐 이런 거. 약간 자뻑도좀 있네요. 아하하, 아, 아, 좀 그랬나요? 하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예, 예. 뭐 실력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시고요. 네. 어,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또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어, 계획은 이미 제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음, 이미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직 실현해내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거 이제 실행해야죠. 일단 사이트 구축부터 시작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연구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고 더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제 노하우를 받으시고 적용하고 그래서 기타 치는 재미를 느끼게 할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이제 구축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제 개인적으로는요 연주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감동도 공유해 드리고 싶고요 어, 연주자로서 또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도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또 연주를 해서 음반도 녹음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저도 유닝기타 채널 구독해놓고 항상 지켜보면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단디 안하면 바로 태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예 발전지향적인 태클을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만들어주는 기타리스트 김윤종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뭐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눠면 나눌수록 매력있는 이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김인종 원장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구축할 환경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닛기타 채널을 구독하시고 김인종 원장의 활동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잘하는 남자 브랜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